소원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들 소원이 놀이터의 소원이에요 오늘 양치를 하는 습관을 배워볼거예요 어, 먼저 옆에는요 치카풋과 스키시북이라고 써있고 소원이 놀이터라고도 써있어요 뒤에는 미니북이 있네요 저는요 여자니까 소원이를 고, 고르겠습니다. 남자친구들은 시원히 놓아도 될것 같아요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은 맛있는 토토쿠키를 먹어볼까? 먼저 쿠키가 다 완성됐네 쿠키를 놓고 이번엔 응, 우리 햄찌가 들어있는 오케이, 쿠키 쿠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것도 이렇게 붙여놓고 이번엔 딸기우으 보자 딸기 그다음에 이것도 옆에다가 잘 먹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달콤하고 맛있어 나는 딸기를 좋아하니까 먼저 마지막 코케리한 그 개밖에 안 남았어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햄찌! <웃음> 이것들 청소하고 배가 부르니까 잠이 늦네 여기 조금 누워있다가 양치질 해야겠지 수원아 양치질 해야지 엄마 나 조금만 쉬고 할게요 아침인가? <놀람> <놀람> <놀람> 어제 나 양치질 안 했지? 빨리 양치하러 가야겠다. 양치를 해봅시다. <놀람> 뭐야? 내 입이 왜 그렇지? 토토쿠키가 설마 세균이 된 거야? 말도 안 돼! 빨리 양치질과 치실을 해야겠어. 치실을 이쪽부터이쪽가 이빨 사이를 꾸석꾸석. 응. 다 했다. 우와, 음식물들이 다도 없어졌어. 그래도 썩은 거랑 토토 세균이 있어. 칫솔과 치약을 들고, 치약을 쭈룩. 됐다. 치아가 부탁해! 꾸석꾸석. 꾸석꾸석. 꾸석꾸석. 여야 양치질 시작했잖아! 양치질 시작하지마! 너무 구석구석해서 토토 세균 없애봐야지! 안돼! 이제 응태를 해볼까? 음폐음폐아 상쾌하다! 이제 나이비 깨끗해졌는지 한번 볼까? 헉? 뭐야 완전 깨끗해! 삼총사 꼬마망. 오늘부터 양치질 기본법칙 삼삼삼을 해야겠어. 이렇게 개운한데 내가 안 했다니 어제 이제 몸도 씻자. 방방. 먼저 머리 아 이제 몸도 이제 때이기 땜이 뭐야? 자. 이제 다시 자도 가볼까졸려다또 음, 입을 안 닦으면 우리가 또 공격하러 올까? 그래 그래 친구들도 조심하라고 우리가 올 수도 있다고 양치 안 하면 우리가 괴롭히러 갈 거야 미니북에는요 정리를 하는데요 또 세균도 이렇게 마지막인데요. 한 개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두 개만 하고, 정리 끝! 여기 닫아서, 여기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